오케이 지금 방송 이제 시작하고 오늘 할거 피파뽀 피파뽀를 바로 하도록 할게요 스쿼드가 스쿼드 가나할까요 스쿼드 얼마에요? 팀 구단가치가 한 어느정도지? 바로 전력으로 들어갑시다 이팀 소니고 해서 좋으니까 바로 이팀으로 프로 일부좀 올라가기에는 저거 스쿼드 하고 난 뒤에 하면은 좀 애매하니까, 오케이. 딱두판 승리 바로 하고, 가자. 와, 오랜만에 스쿼드네. 어. 독일. 독일 팀 스쿼드. 가자. 저쪽에도 호돈 있고 한데, 여기도 호돈이랑 라이프랑지 엄청 많아. 이 팀이 진짜 제가 생각했었을 때올타 포그바도 있고, 비이라도 있고, 많이 있어. 크라이프랑. 아, 진짜 이팀 좋아. 네이마르. 네이마르에다가 이팀 완벽하다. 독일 3먹 자고 자랑 하실? 좋죠. 어. 홍철. 홍철 있고, 네이마르가 해주면서, 돈. 아. 바로 이어서 이렇게 가기가 좀 많이 하셔. 네이마르, 크라이프고, 블리트. 어, 까비. 사업자고 평가로 한번가는거 괜찮을 것 같아요 독일에 괜찮은거 발락도 있고 이게 괜찮으니까 오케이 스펠 오케이 크리스탈 팰리스 그 팀으로 한번 해보죠 저 솔직히 이총룡이 피파에서 하는거는 저 처음 봐요 진짜 이총룡을 쓰는 사람 많이 못 봤어 크리스탈 팰리스 자체를 처음 보네 그래갖고 독일 국가대표팀과 이렇게 한번 국가 국가대표라기보단 올스타트. 한번 가도록 하죠. 그것도 가성비니까, 독일이. 음. 아, 좋을 것 같다. 어이, 뭐야. 벗으면서 나가주고. 드로잉. 갑자기 공. 걸어주면서, 패스 딱 주고. 손흥민. 파이프 패스 주고. 쓸 미필이 딱히 없어요. 어. 순간적으로 미필이라길래 미드필더가 아닌, 제가 이제 군대를 조만간에, 이제 가기, 아, 조만간이요 이제 가게 되는데, 음, 그 미필로 왔다. <웃음> 네이마르. 아, 뭐야. 왜 이렇게 차단이 좋아? 아, 진짜 얘네 프로 이부에도왜 이렇게 좋지? 와.. 진짜 왜 이렇게 잘해? 1리메커터 어차피 저는 독일팀이면 발락이 발락이랑 독일하면 노이어 아닌가? 그갖고 노이어랑 하면 좀더 있을텐데 하여튼 독일은 대단해 그팀 자체가 아, 아 제발 너.. 아.. 잘한다 와트 키로 저렇게 안 되고 크라이프고와 뭐야 지금 이게 뭔가요? 네좀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크레이카르트펠 같은 경우는 진짜로 투출나는선수가 많이 없죠, 진짜 그 뭐랄까 되게 제가 카펠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아는건 아닌데 여튼 크펠이 되게 누구 어떤 선수가 잘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다. 진짜 제가 웬만한 뭐첼시라는지 맨시티 막 이런데 보면은 되게 뭐 첼시 아니 아냐 맨시티같은 경우는 덕배 뭐토트넘같은 경우는 소니나 뭐 케인 뭐 맨유는 옛날에 뭐 데이아였다든지 아니면 은뭐을기 하여튼 루타쿠 등등 이렇게 있는데 크리스탈 펠리스뭐 솔직히 아는 선수가 이청룡? 말고는 딱히 아는 선수가 많이 없고 거기다 좀 특출나게 유명한 선수가 많이 없어 가지고 솔직저 이거 팀 비하바라는 거아니야 음. 혹시라도 왜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얘기해도. 야, 크라이프 약간. 그래서 주고. 포그바. 아, 진짜 전기 좋다. GW 주면서 손 받아주고. 그래서 딱 주면서. 깨비. 아. 봉철이또 차주고. 호돈 아, 아까. 원래 수비도 카펠 똥이어야 하는데 어.. 근데 좋다는거죠 원래는 똥이어야 되는데 좋다 샤코.. 샤코는 들어봤다 옛날에.. 그 누구냐 그 질라탄 막은 선수라 이래갖고 진짜 한번 떴었죠 질라탄을 막았다 이래갖고 근데 이번에 함스부르크인가 거기서.. 제가 그함스부르크랑도 뜨는 그 챔스.. 네. 리버풀이랑 네. 떴잖아요 이번에 봤는데 와 거기서 진짜 희찬이 형 놀랬어요 진짜로 와. 거기서 꺾을 줄 몰랐는데 꺾어가지고 반데이크를 뚫었다? 와 진짜 이거는 또 하나의 역사적으로 탄생했죠 완전 진짜 그걸 뚫어버리고 거기서 골을 넣었다 와. 저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그때 새벽에 했었는데 와 그때 저 서면이 아 뭐야 좀 되게 놀고 있었어가지고 음... 진짜 그때 좀 친구 보기를 봤는데. 와 진짜 대박이었어요. 네, 찰스 브룩스가 하여튼. 어 진짜 이번에 희찬이 형 보고 놀랬다. 희찬이 형이 아마 이제 손을 진짜 넘어 가는 건너 진짜 손을 이길 수 있는 진짜 그 정도로 이제 막이 성장하지 않을. 까 음. 어, 진짜 기대중아 근데 왜 이렇게 잘해? 해 언제나 남자죠. 아그한번 우리 팀에도 봐줘야 어, 되는데. 고돈다 현재까지는 지루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만 첫 나왔습니다. 이제 경기 양상이 바뀌겠죠. 시 추면서. 근데 K는 또 제가 어떻게 다냐면그 선수 열렸죠? 보니까 와깝비그 선수 수! 보니까 수! 진짜 수! 좋던데. 제가 봤을 때 완전 그냥 와깝. 아 까비 진짜 수비가 임벨 그런게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았어요 진짜. 제가 전에 한번 체감으로 꼬리입니다. 썼었는데 그 선수 진짜 완전 좋았어 되게 뭐랄까 수비 막는게 딱 진짜 자석같이 붙어서 이렇게 해준다 진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 제가 그런 선수를 진짜 좋아했는데 아, 진짜 이번에 보고 한번 그팀 한번 홈홀비. 그 크리스탈 팰리스 있잖아요 그 팀이 진짜 한번 k 일 덕분에 한번 기대가 손흥이. 되지 않을까 수비적으로 완전 근데 수비 너무 막히면 내가 오지. 멘탈이 나가버리는데 솔직히 내가 잘 만들었는데 오지. 다 막혀버린다 네. 어? 상대방 아, 그러니까 막힌 이네요. 분의 입장으로서 다르하거든요. 뭐야 분명히 믿고 있어. 내가 막겼는데왜 이렇게 넣지? 이러면서 A가? 혹시 쓰레기인가? 팀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이렇게 또 저를 비난할 수도 있겠다 이건 좀 제가 많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눈치껏 어, 잘 안막으시겠지? <웃음> 장난이구요 자 프라이프 패스주고 패스주고 안전적으로 가자 제가 아 근데 진짜 발락 안 본지 올래 오래 됐긴 발락이 지금 제가 한때 썼을때 었 완전 좋았는데 이번에도 좋길 슈팅! 아 뭐야! 와, 수비 뭐 이리 좋아 작업 반다이크 가비 와이프 띄워주고 반다이크 와, 나이스 이게 포그바지 분명히 골퍼가 손으로 딱 막았으면 불구하고슈퍼워로 인해서 수없시 그냥 뚫려버리다 아, 이게 바로 포그바의 장점입니다, 진짜 저런 탱커 진짜 탱커도 없다, 와 진짜 포그바 대단해요 아주 저런게 바로 포그바지 제가 저래서 포그바를 샀는데 저게 바로 포그바의 장점 아 뭐야 이거는 솔직히 반칙이지 저거 그냥 대놓고 밀었는데 심판 아무것도 안 보네 진짜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심판 안... 자너 드립을 치지 이런거 막는 방법 태클 걸어야 되는데 태클 걸면 뚫려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서, 이렇게. 잠깐음에 근데 이런 거는 꼭 된단 말이지. 무마한 거 아닙니다. 누구는, 저거 그냥 완전 미쳤다. 아 다리 걸었다고 해서 바로 이거 해버리고. 손흥민. 진짜 이거는 차별이요. 어. 자, 쏜. 쏜, 솔직히 밸런스 이런 거 너무 좋죠? 패스 다르 주고. 아, 이거는 흐름이 좀 많이 끊다비 그러니까. 반다이크. 저런 거 주면은, 없어. 와까이 예측은 했지만 아쉽게 뚫려버린다. 아, 알면서 뚫려버리는 건좀 슬픈 일이죠. 자클포스멘사 솔직히 포스맨서 너무 잘막아주고 네이마르. 네이 아뭐여프크라이프 포그바. 블리트. 블리트. 아이 이거 막아줘야 돼요.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다 뚫려? 선치 쏜같은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너무 잘하는 선수거든 너무 좋거든. 진짜 쏜 돌파 능력 보시면은 놀라실거야. 거의 드립을 치면은 다 뚫어버려. 알아서들 다 뚫어버리다보니까 슈팅도 이상한 각이라도 그냥 웬만해서는 유효시팅이 되어버려. 아 까비. 와 이게 무슨부로 되어버리네. 아 진짜 좋았다 쏜 이번에 이팀에 제가 방금 썼잖아요 썼는데 쏜 존재감 없이 보였어도 거의 진짜 웬만한거 패스랑 잘이어줬기 때문에 은근 좋았어 진짜 <목소리>